아까 뭐지? 뭐뭐 하, 어? 사, 맞아. 대표적으로 에즈, 쏜, 에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고 얘기했지요. 그죠? 요거 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에즈, 쏜. 요 정리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몇 개를 정리할 거야. 요거하고 같이 쓰이는 것들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어엔지 o n 이지 i 뭐 하자마자 또뭐 있어? i m 미디 d i 어 어디 instant 것도 주어 동사 절 나와 절 아, 나와 뭐뭐 하자마자 여기. 또 yeah. 뭐가 있어? 또 뭐만 그 i m m e d i a e 그렇지 주어 동사 나와 아까 했던 게 i 미디 e d i a e l y 어 i m m e d i a e 하자마자 오 그렇 어, 이것도 되긴 해요. 뭘 되냐면, 여러분 알고 외뇌버 있죠 whenever 있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always. 이것도 조 동사가 나오고요. 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whenever. 외뇌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 이게 이거는 주전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어 동사 나올 때, 여기에 이제 always 같은 게 보통 들어가요. 이렇게 어우러져요. always 하고 whenever. 이게 뭐뭐 하자마자. 알겠어? 어, 뭐할 때마다 늘 뭐뭐 합니다. 또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뭐. 또 있어? 어, 디렉트리도 되는데? 그리고 대문자로 바꾸기를 쓰죠? 디렉트리, 오, 이것도 주어 동사. 뭐 하다마다. 디렉트리, 디렉트. 이미지어트리. 다 아, 된단 말이야. 어? 얘네들 나오면, 뭐 하자마자, 곳으로. 자, 심지어는, 야, 여기 봐, 거기 봐, 여기 봐. 뭐 하자마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너무 많아어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 얘들아,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 어 h a r 그렇게 많네 hardly s q a r 이런 거 when 아 아니야 b e f o r e after when yeah. when 이어 <목소리> 음, 이게 다 너무 하자마자 지금들이 예문 들어간다 자 아, 예문 영작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아까 했던 거 영작 제가 볼게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뭐 했다? 달아났다.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해볼게.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활런 총룡이 하는 거예요. 활런 총룡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뭐엇을 해볼까요? 에듀슨을 해볼까? 에듀슨. 자좀 빨라집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She ran. 소미 이렇게 되죠. 소미그죠그 so 그냥 달아났다. 어떻게 됩니요 she ran away. 그녀는 달아났다. 됐네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주순이 나왔다는 라거 그다음에 주어와 동서가 나와줬다는 거 이게 뭐뭐 하자마자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됐지? 그리고 이제 시연을잘하기 위해서 이것들만 쓸게요. 오늘한도 써볼게요. 뒤에 건안 씁니다.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뭐만 하자마자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 주어는 같으니까 그냥 s i n g 라인 g me, 에 singing 라고 써주면 돼. 그,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야.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세 번째 들어가볼까? 세 번째. 하자마자. 어떻게 인스턴트. 뭐 하자마자. 어떻게든 돼. be, i n s t a 보통 이제 대시 생략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접촉사 나왔을 때 대시 많이 생략된 건데요. 자,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she saw me. 이렇게 돼요. 그리고, 년 달아왔다. 뒤에 똑같단 말이야. 이거 뭐 그대로 내려온다고요, 됐죠? 음, 어? 네. 이렇게 단 말이야. 이번에. 어. 이번에 그 왜? 주어가 어디에. 그 어디에 주어가 주어 있어? 중... 이거는, 이거는 구이구 북. 아니야. 아, 그래요? 어 같은 의미만 사용한 거야. 그거는. o 아인디는 구에요, 구. 뭐 하자마자. 알겠어? 부산 구에요 전변도잖아요. 어, 벌써 아인디도 이와 의미상이 주는 주제를 주어진 쉬야, 쉬. 알겠지?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때써주겠죠 만약에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나를 한다. 그때는 역시 힌지 같은 거 써줘야 돼, 는의상이주 근데 쓸 필요가 없어. 왜? 동일하니까. 같잖아. 쉬하고, 쉬하고. 같잖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뭐쓸수 있다는 썸? t h instant, the m o m moment,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쉬. 똑같아요. 소. 그 다음에 미. 해주고, 뒤에는 똑같아. 요 자, 이제 요구를 해보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외레버잡 거는 뭐 그대로 쓰면 되고뭐 디렉트리, 이미지의 틀리 많은데, 얘들아. 노수을 가지고 한번 전해내셔보자. 어? 어, 음. 노수 넣어가지고. 노수 넣어놨잖아. 노수 넣어. A, B. A 하자마자 비하다 하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렛어웨어 자해사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여기 보세요 요 신호 A 이게 A야 A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봐 헤드 플러스 PP 대박어 주어는 사이에 꼈다 헤드 PP 사이에 꼈다 됐죠 그녀가 나를 보자 마자요그 다음에 여기가 B B 했다 됐죠 소잖아 여기 도치된 거아니겠죠부정조가 나왔기 때문에, 얘 구조모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된 거에, 요러스 팩트 사이에 조어가 들어와 있다. 시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순 쓰니까, 오, 댐이 빠졌어. 헐. 댐이 빠졌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안알 붙었으니까, 이거 나왔다. 짝꿍. 비교급 나오면 반드시 뭐 나온다? 댐이 나온다. 댐이 나오면 반드 앞에 뭐가 있다? 비교급이 있다. 짝꿍. 그래서, 지적해볼게. 그녀가 달아나는 것보다 그녀는 나를 더 빨리 보지 못했다. 아, 머리 아파. 머리 지진나지, 그치? 그냥, 얘기 한자 마자 피하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시제만 주의해줘. 여기는 뭘 쓴다? 대거고 여기는 뭘 쓴다? 과거를 아, 쓴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처리해야 돼요. 하드리 자, 여섯 번째. 이쪽으로 봐. 여섯 번째. 하드리난스케줄가 앞으로 튀워나오면 어떻게 되니? 하드리 또는, 여기 뭐 나오고 싶다 그 태어스리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뭐 나올 것 같아요? 오, 어, 여기도 잘 가구나. 쉬. 이거 뭐야? 네. 당연히. 싱미 이렇게 나와요. 그녀가 나를 보자고. 됐니? 그리고 그녀는 달아났대요. 됐네? 어게나와야 돼요. 그치 before나 아니면 w 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녀는 달아났대요. she ran away. 끝. 정리 되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Hardly, scarcely.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A 하자마자 좀 도치됐어요, 이렇게. 해도와 BP 사이에 주어가 와 있다. 전체 A, A 하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온다? Before, w h e n 나온다. Hardly before, hardly when, scarcely before, scarcely when. 다 돼요, 상관없어. 여기가 B야. 그녀는 달아났다. 끝. 며칠 네, 들면? 자, 시간만, 시간이 즐거 시간이 즐거워, 시간이.